동트뷰, 참고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왁스는 과연 가격이 얼마나 할까? 네,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투뷰. 동투뷰. 요즘 날이 뜨겁고 더운데. 그래도 모처럼 왁스를 발라가지고 소위 광벌 좀 살리려고 일단 뻘뻘 흘리면서 진짜 긴 시간 동안 작업했는데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오히려 왁스 시공 전보다 보기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지. 특히 이제 그게 어두운 색상 차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 그럴까? 동투뷰. 그래서 오늘은 왁스, 즉 이제 카나우아 왁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략 한 7가지 정도를 알아보려고 해. 내 맞는 왁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그럼 첫째. 카나우바 왁스는 어디서 만들어지나? 이게 야자과의 브라질 왁스 야자수라는 나무의 잎과 싹에서 얻어지고 또잘 정제돼서 형태는 이제 엷은 갈색의 가루 형태나 부스러지기 쉬운 덩어리로 된 천연 왁스이면서 대부분 이제 고체 형태고 잘 정제된 카나우바일수록 색이 연해진다고 그래 그러니까 일부 제품의 짙은 향은 향료나 색소를 첨가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두 번째 왁스는 비쌀수록 좋을까? 봉투뷰 명품 카나우바 왁스라는 것도 원재료는 카나우바 왁스와 오일이 주재료가 되는데 가격대가 1, 2만 원대부터 뭐 비싼 건 200만 원이 넘는 것까지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고 해 봉투뷰 참고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왁스는 과연 가격이 얼마나 할까? 궁금하지? 내가 알아봤는데 자이몰 솔라리스 글레이즈라고 이게 25개가 한정 판매됐고 평생 무한 리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2012년 판매 당시 3만 불 현재 우리 지금 환율로 따져보니까 가격이 한 3,500만 원에 판매가 된 거죠 조그만 왁스 하나가 지금 뭐 웬만한 중형차한 대값 정도지 이건 자이물이 가장 고가의 왁스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마케팅이 아닌가 싶어 셋째 카나우바의 함량이 높을수록 좋은가? 시중에 판매되는 왁스 중에 카나우바 함량이 보통 뭐 50%다 하면 왁스 전체의 부피 비율 중에 50%라는 얘기고 사실은 카나우바가 50%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아니래 중량 비율로 따지면 사실 채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중량 비율로 50% 정도가 된다 그러면 카나우바 왁스가 너무 딱딱해서 바를 수도 없대 결론적으로 카나우바의 고유 기능과는 별관 관계없는 기타 첨가물을 약간 다르게 해서 특별한 왁스인 것처럼 판촉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 넷째 카나우바 외에 혼합물이 많을수록 좋은가? 오일은 왁스의 발림성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론 순수한 카나우바를 도포했을 때 훨씬 광택이 뛰어나게 되지만, 도포 후에 얼마나 이제 또 버핑을 잘 하고, 카나우바 성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분들을 얼마나 잘 닦아내느냐에 따라서, 카나우바 왁스의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지. 섯째 리헤이즈 현상의 원인은? 조금 생소한 단어지 리헤이즈 현상 고체 상태인 카나우바 왁스의 분말과 오일이 결합된 게 왁스잖아? 이게 바르고 난뒤 버핑 과정에서 오일의 성분은 거의 제거가 되지만 안전하게 닦이지 않은 오일하고 또 미세하게 남아있는 오염물질 이런 잔존물로 인해서 뿌옇게 이제 얼룩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리헤이즈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 거야 여섯째 왁스에 사용되는 오일은 광물성이 좋을까, 식물성이 좋을까. 오일은 식물성 오일인 코넛 오일하고, 또 이제 광물성 오일인 실리콘 오일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실리콘 오일이 코코넛 오일보다 이 자동차 도장면의 피막에 적합한 성질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왁스 생산 업체에서는 실리콘계 자동차 왁스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왁스는 광물성 오일을 쓰고 있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럼 어떤 왁스가 좋을까? 하나, 얼마나 순도가 높은 카나우바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참고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가장 비싼 자유물 왁스의 경우는 순도가 무려 79%래 아 그리고 둘, 본래 카나우바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배합과 비율이 중요하고 셋, 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오일을 사용해서 버핑을 한 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리에지 현상이 남지 않게 잔존물이 남지 않게 잘 닦여야 하고 어? 넷, 아, 광택과 피막 교호를 위해서 과도하게 향료나 색소 등을 섞이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좋을 것 같아요. 아, 동투비 이렇게 해서 카나바와 왁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현장에서의 내 경험으로는 가격이 저렴한 왁스도 충분히 내 차를 관리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어. 하여튼 취향껏 또내 차에 맞는 왁스를 선택하는데 어,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차는 냉걸린다 수고했다, 동티뷰. <목소리>